부평역에 한번 나와봤는데 왜 나와봤을까요? 이 시국에? 미얀마 마을로 여행을 떠나보기 위해섬입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미얀마 마을은 부평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골목길을 들어가다 보면 미얀마 원화의 간판들 그리고 현지인들의 대화 모습과 미얀마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 또한 쉽게 볼수 있다 보니 분명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색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미얀마 음식을 한번 먹어보고자 한식당에 들어와봤습니다. 저 볶음밥이요. <웃음> 이제 미얀마 음식은 아무래도 처음이라 사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쌀국수랑 볶음밥이랑 투탑이래요 그래서 볶음밥을 시켰어요 제가 시킨 요리는 타민조라는 고기와 야채를 같이 넣어서 만든 볶음밥이었습니다 한 숟갈 떠먹었을 때 걱정이 그다 사라지더라고요. 그 증거로 순식간에 한 그릇을 비워버렸네요. 아, 밥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밥을 먹었으면 후식을 또 먹어봐야겠죠? 미얀마 간식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미얀마 식품들을 파는 마트라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지 너무 궁금한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곳에서는 미얀마 음식을 요리할 때 쓰는 재료들과 간식들을 볼수 있었는데요. 먹음직스럽게 생긴 간식들이 정말 많았답니다. 저는 이 음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천0 0원이요 자, 이제 간식을 사봤는데 오무 먹은 짓스럽게 생기지 않았나요? 빨리 먹고 싶은데 좀 이따가 먹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법사원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곳이 어디냐! 뒤에 보세요! 미얀마 불교 전법사원입니다! 와! <웃음> 어, 아까랑 다르게 하늘이 많이 깜깜해졌죠? 여기 불교에서 예배시간이 8시라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밤까지 저희가 기다려봤습니다. 이렇게 오래 기다린 만큼 또 빨리 예배 드리러 한번 가봐야겠죠? 참석해볼게요. 미얀마 불교 전법사원은 제일 꼭대기 층인 6층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나가면 바로 우측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세요니다 <놀람> 미얀마의 대표 종교인 불교 전법사원입니다. 한국의 불교와는 다른 느낌의 사원이라서 정말 신기했는데요. 스님과 신도들의 기도하는 모습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미얀마 우리 마을을 한번 둘러봤는데, 약간 미얀마라는 나라 자체가 좀 생소하잖아요. 근데 직접 가보니까 이렇게. 저희에게 익숙한 부평이라는 곳에서 그 안에서 미얀마 마을이 있는 것도 신기하고 막상 또 가보니까 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이거 손에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간식들도 사서 먹을 수 있고 네 체험해볼 수 있는 게 많아서 여러분들도 좀 한번 놀러와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바